이렇게 떠나게 되겠어. I'll be your guide Don't stop looking in my o k a v e talk f o m d a v a u t y u k w i l e n c e and h o a o t you? How about you? d e n Because that's why I'm choosing the d a So you don't have to l v e y yeah. Because I have, I have be to do grading I have to do grading but I abruptly moved to my place So please understand You reply o Not yet 가자. 저희는 지금 음, 밖에 산책을 하러 나갑니다. 저라제 친구네는 되게 좋은데요. 여기가 롱 아일랜드 시티라는 곳인데 그래서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웃음> 가자. 오! what I do? <웃음> <gonna use> your... <웃음> 갑시다. <gasps> The weather is so nice Playground inside a city a <laughs> y So fancy <laughs> 여기는 약간 뉴욕가.. 뉴욕인데? 레너튼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두번째 친구가 사는 곳입니다 여기도 <웃음> <이것도> 되게 좋네요 <웃음> 아파트 투어하는 것 <거> 같아요 지금 <웃음> 여기 아파트 진짜 너무 좋네요 야, 여기는 되게 비쌉니다 이렇게. We can hear you. t here, o r a n k y o u n o e a m e i m n e w a m e i a m i n g e a k i n g w a n d w i m a z i g v i e s a i n g v i e a m n i m a i g v i e i m n g e s a i n v i s m n g i m n g e a v i s m a g i n g a i m g i n g a a m e s i n i m a i e i n e v s a the question is not... <laughs> let your e m o t i o n guide you! <gasps> oh my god, o oh m <laughs> Let, time, let your e m o t i o n guide you. One more time, one more time. You. Watch your step as you go. This is so interesting, I like this one. 3, 2, 1 Seek out more options. There isn't enough. You know, I love this book. <laughs> New York New York New York And another New York <laughs> Another New York New York 여기는 팝업스토어로 해가지고 내일 닫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닫기 전에 막 사야된다고 왔어요 뭔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인 것같아 저기 친구들이 있죠? <웃음> 아또 진지해요 얘네 빵 고를 때 되게 진지해 저희는 여기서 빵을 사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Plus, Where I living? There's no train <웃음> 지하철을 타고 밥을 먹어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세트 나오는 순간 친구들입니다. 작은 친구들. <laughs> it's like a train, you know? It's a train, it's u b w a y h ah, it's a subway 빵순이빵순이 야, 빵순이빵순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니브라이브라이브 But eventually she made it My friend's house can see a manor town in front of the 하러 나왔습니 o we went to go to the n to go to the o t h e i 짜잔! 지금 이사갈 벤을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저는 커네티컷으로 떠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뉴저지에 이사 온지두달딱두달 되는 날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두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갑자기 유튜브가 잘 되고 갑자기 취업이 되고 정말 그래도 이렇게 떠나가지만 두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훌련하게 떠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참 다이나믹하다 <웃음> 정말 다이나믹하다 나중에 약간 책 썼을 때여기 이게 딱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러면서 알지 저는 집을 나와서 지금 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아, 뉴저지에 있는 한인마트고요 장을 다 보고 새로운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유를 하러 잠시 들렸습니다 갈 길이 진짜 멀어요 <웃음> 우리는 카네티카에서 만나요 <목소리> 여기는 미국 휴게소입니다 아 한국 휴게소랑은 잽이 안되죠? 한국 너무 대 동감자 먹어야 되는데 동감자 아 동감자 너무 먹고 싶어 떡볶이 이런 거 여기는 서웨에 뭐, 맥도날드, 던킨 이런 거만 있어요 아 춥다 와 엄청 춥다 땡큐 땡큐 낮은 교차도 많이너스툭떨어졌 어, 여기는 미국 그 휴게소라서 다른데 가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 이게 저희 벤이에요 스탠포드입니다 여길 지나가게 되네요 <웃음> 추억의 그곳을 아 저거 스탠포드 스테이션이네 추억의 그곳을 지나갑니다 잘했어 안녕 스탠포드 오 피자집도 있네 오 마이 갓 저희는 새로운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괜찮다 여기 되게 이쁘다 동네가 아기자기하니 아까는 되게 시골길에 와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아, 아니네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겠다 와 되게 크다 우와.